저는 몇년전 서울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갑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은 밥의 주소지인 서울에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요? 사람의 보통 재판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이 관할한다. 사람의 보통 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위원칙을 엄격히 관찰할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관할로 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곳을 관할로 인정하는 특별재판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그리고 채무변제 장소에 관하여 민법 제467조는 일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이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보통 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과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중 아무 곳이나 임의로 선택하여 재소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며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에 법원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에 관한 채무이행지는 당사자 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특별히 귀하가 갑의 주소지에 가서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과 의무이행지 관할 법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주 소지인 부산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